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합니다 여호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범죄한 아담은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면 안됩니다 하나님이 공의에 따라 범죄한 사탄도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아담은 영생하게 하시면서 범죄한 사탄은 영생하지 못하게 하신다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역하고 이웃 피조물들을 짓밟는 사탄은 영생에선 안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기 전까지 아담은 생명과를 먹을 수 없습니다. 너희는 너 너희 야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 야비 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웃을 짓밟는 자는 결코 영생에선 안됩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들과 화염검이 지키고 있습니다.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기 위해선 먼저 그룹들과 화염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룹들과 화염검은 지성소의 보좌를 덮는 그룹들과 그 보좌에 좌정하신 말씀을 상징합니다. 생명과를 먹기 위해선 지성소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 곧 화염검의 심판을 통과해야 합니다 말씀의 심판을 통과한 자만 생명과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생명나무의 실체는 곧주 예수님이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주 예수님의 이 살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 예수님의 피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차는 곧 생명과를 먹는 의식인 것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흐리는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주 예수님을 통해 살 피조물들과 죽을 피조물들이 갈라집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직 주 예수님께 복종하는 피조을 들만 영생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주 예수님께서 피조물들의 유일한 생명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